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1 6점4 신발 신백 272. 아, 혹시 안에 뭐 넣으세요? 안 넣는. 넣은, 네. 최근에 건강 원님 받았는데 46kg 정도요. 46이요? 네. 아, 근데 스타일이 좋으셔 가지고 어디 가서 위축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또 그렇지도 않네요. 그러면은 몇 kg 되고 싶으세요? 제가 50을 한번 안 넣어 봤거든요. 한번 보시고 네, 55에서 60 60은 엄청 많이 찐 거라고 생각하고든요 58이면 좀딱 적당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한몇 정도 돼보이시네 63? 63이요? 네. 아 제가 75kg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아까 키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웃음> 네, 제가 75kg예요 많이 나가시네요 75kg랑 46kg요? <웃음> 주변에 뭐 어떤 소리를 들으세요? 어 항상 뭐 말랐던 소리 들죠. 제 채널을 보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멀리까지 찾아오신. 어 채널을 보게 된 거는. 네네. 혼자서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음... 뭐 어디 PT를 받아봐도 수업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PT 받아보셨어요? 아미 받아봤어요. 그 트레이너가 약간 맞지 않다고 할까? 아 그래요? 그냥 뭐 자세히 뭐 알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 그게 한 어, 얼마 전인가요? 그 1년 반 정도 음, 그럼 그때 운동 좀 해보려다가 좀 접으신 그런 느낌이네 네. 지금 그러면은 46kg에서 계속 유지 중이신가요? 네 거의 30년째 그런 거 같아요 남들 군대 가면 살찐다고 하는데 군대에서도 살이 안 쪘거든요 군대에서도 안 쪘어요? 네. 그건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 군대에서는 살 찌거든요 그 군대에서도 제가 보리병이어서 제가 먹고 싶은 거막 먹고 그러면 살 찌려고 뭐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아, 보충제를 먹긴 했는데 네. 먹다 보니까 또 계속 배 아프고 설사, 설사하고. 설사하고 화장실 에서 음... 방구 계속 나오고 아 최근에 올린 콘텐츠가 딱그 설사 그거였는데 네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좀 몸에 좋은 걸 드셔야 돼요 그러면 살 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남자가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딱한 개거든요 뭐겠어요? 여자 거. <웃음> 어요어 진짜요 별로 그게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마른 것보다는 조금 아, 살집이 그래요? 있고 근데 점점 솔직히 이건 있죠 20대 초반 때는 그래도 좀 슬림하고 좀 이게 곱상하면은 솔직히 인기 많고 막 그런데 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약간 이제 또 얼굴도 살짝 동안인데 또 몸도 음. 왜소하니까 네. 너무 어리게 보고 그 음. 그러면은 좀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뭐 음식 같은 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음. 뭐 지금은... 무작정 먹는다고 안되더라고 요 보충제는 어떻게? 보충제 보충제는, 보충제는, 보충제는, 보충제는, 보충제는 먹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안 맞잖아요. 네. 안 맞으니까 그걸 위에서 안 받아준 거거든요. 어, 그럼요. 그래서 위 카베틴이라고 위그 보호하는 양배추 환을 먹었는데. 뭐, 많이 드셨네요. 네. 네. 그것도 먹으면서 같이 먹어보려고. 아, 최근에 구입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어디서 보고 또사셨어요 어, 어, 카베틴이라는 거는. 네네. 예전부터 어, 위에 선배님이 회사에서 먹넣어 뭐 보고서 아 그냥, 그래요 네. 효과 있대요? 딱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지금 드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먹은 거는 카비좀 먹은 거한달 됐는데 한 달이나요? 네. 하루에 두 알씩 세번 먹어야 돼 가지고 네. 조금 조금 비참기도 하고 힘들고 <웃음> 여기 오시는 분 중에 그런 거안 먹고 오신 분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효과 봤다는 말을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흡수가 잘안 돼요. 특히 보충제 같은 거. 뭘 먹어도 지금 잘안 찌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성분인 보충제가 쏙 들어온다. 그러면 은다 튕겨내죠. 이게 소화되는 거랑요. 그 흡수를 해가지고 세포로 전달시키는 그거랑 또 별개거든요. 이 뱃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그냥 드시기만 하면 은잘 찌진 않을 거예요. 찌더라도 얼굴이나 배로 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건 사실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어디가 붙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팔, 다리랑 뭐 가슴, 등, 뭐 네. 이렇게 어깨 이렇게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꼭 병행을 하셔야 돼요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 둘셋 늘리고 넷, 넘기고, 셋, 다섯 그것 좀만 더로기고셋 그렇지 더 늘리고 어, 쭉 늘리고 둘 그렇지 탕 치지 말고 셋 그렇지 네 몸에 좀더 가깝게 붙여요 그치 서 그치 자 그치 그치 그치 잡아주고 그치 그치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음 넷. 이 디테일 네 그치 나서. 아 좋다 서 일곱 여덟 오케이 아홉 치지 말고 열 그대로 하나 좋아요 둘셋두 개만 더넷 다섯 원쭉 내려주고 나이스 오케이 다섯. 눌러주고. 어. 여기. 둘. 셋. 붙이. 눌러주기. 넷. 그렇지. 다섯. 그렇지. 여섯. 어, 좋다. 일곱. 그렇지. 눌러주고. 여덟.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누르기. 그렇지. 으쓱. 그대로 누른다. 누른다. 꾹. 늘려줘. 그렇지. 그대로. 그대로 누른다. 그렇지. 다시. 그대로. 누른다. 그렇지. 그대로 잡아서. 음. 더우스해도 크게 우스켜봐요.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이렇게 거의 이게크를이게에게게크안 돼. 게 크게, 크게, 고게지 말고. 게크 상태에서 그대로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 그대로. 그렇지. 계속 가크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누른다. 누른다. 누른다. 그렇지.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 그렇지. 그렇지. 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그게 크게, 크게, 크 누른다, 누게 누른다, 누른다. 이렇게 오케이 자 y 둘어 a y 말고 a 레 o 셋 그렇지 여기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지 않게 하 o 손 a 눌러주면서 음 k 혀야 돼. k 혀몸 뒤로 a y okay. Okay, okay. Okay, o k a 이, 어, 계속. 하 응, 탁지 알고. 2 세, 넷. Yes. 여섯. 일곱. 어, 이쪽에? 이쪽에. 둘, 셋, 넷. 어, 뭐 나랑 케고 가지고 잘보어 다섯. 그렇지.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I represent everything, which is a very 안안녕하세요 느낌이 어때요? 힘들어요. 이거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느낌을 전해 준다면 보통을보통 아, 네.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아, 즐길 게못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즐겨야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각하세요아 근데 하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체를 해야 된다니까요 <웃음> 너무 아파요 아 오케이 아, 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웃음>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안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자 갑시다 네. 오케이 이번에 진짜 보여줍시다 <웃음> 보여줍시다 네. 보여줍시다 오케이. 앞쪽으로 살짝 돌아오시오와 장난 아닌데? 오. 와... 그렇지 살짝 돌아봐요이쪽 그렇지 오. 오 등이 장난 아닌데? 오케이